방금 무대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어, 일단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이탑 클래스 선수들과 또이큰 무대에 설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올림피아 무대를 와서 경험하고 너무 준비하는 동안에도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아쉽기도 하고 이번에 무대 보고 나서 다음 무대 더 잘. 된것 같습니다. 음, 일단 올림피아라고 하면 은 많은 분들이 더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준비를 하면서 이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시간 이 계속 안 나서 준비하는 동안에도 와서 되게 재밌게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무대가 끝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웃음> 어,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일단 올림피아 탑10을 하는 게 본선 무대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는 우선 어, 어, 이번보다 더 발전한 모습으로 다시 올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 의지가 많이 됐어요 저희가 같은 팀이기도 하고 같이 이제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모든 과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의지 많이 하면서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서로 서로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좋은 시너지를 서로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 늦은 시간까지 한국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는 좀 아쉽지만 내년에 다시 도전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럴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